大家好. 안녕하세요. 저는 바니쭈입니다. 네,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내일 나는 뭐 아침 비행기로 어디를 갈 거야? 어, 지금은 몇 시예요?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 등 여러가지 표현들이 많죠?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실례지만 지금 몇 시예요? 请问现在几点? 请问现在几点? 징원이, 어..실례합니다 뭐 영어로는 뭐 Excuse Me 뭐 이런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现在 지금 지点지点 몇 몇시 지가 몇시죠? 그리고 点시 몇시입니까? 실례지만 지금 몇시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의문문인데 말을 안 붙였냐? 문장에 이런 의문대명사가 있으면 마지막에 말을 안 붙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现在 D 点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럼 대답을 해야죠. 지금은 6시 50분입니다. 현시시6 50분. 현재 입니다시 6시 50분. 네, 지금은 6시 50분입니다. 현시 지금 시5입니다 6시 5 0분다5 0분입 6시 50분입니다. 6시 분입니다 6시 5 0분입 6시 50분입니다. 시5 0분입시5입시입니다시입니다 快到七点了快到七点了快곧到 도착한다 七点七点了 일곱시에 도착한다 곧 일곱시다 快到七点了곧 여덟시다 快到八点了곧 아홉시다 快到9点七点七点七点七点다곧七点七뭐뭐뭐七点 네. 点七点七点七点七点七点七点七너七点七点七点七点七 어, 나곧 도착해. 워커이 뭐 快到了.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시가 조금 지났어요.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7点过一点了. 7点过一点了. 7点 7시过一点꼬가 지나다. 1点이 조금. 了. 여기조사 그래서, 7点过一点了. 7시가 조금 지났어요. 그러면, 8시가 조금, 지났어요는 8시가 조금 지났어요. 는 8点过一点了.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언제 올 거예요? 당신은 언제 오시나요? 니什么时候来? 니什么时候来? 네, 당신은 언제 오나요? 니 당신은什么时候 언제来 오나요? 니什么时候来? 당신은 언제 오나요? 네, 이거什么时候 이거를 엄청 많이 씁니다. 네 언제 뭐뭐 하냐 언제 뭐할 거냐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모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일 시에 오라고 했어요 뭐 근데 시간이 너무 일러 이런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죠 시젠 타이了러 일찍이 너무 이른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늦어요 그러면 시젠 타이了러 시젠 타이了러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타이什么什셔머러 타이머머러 이거 아시죠? 너무 뭐뭐뭐뭐하다 네. 타이자오러. 타이완러. 타이얼러. 어, 타이바오 일반적으로 타이바오러는 잘안 하고 청스러. 배불러 죽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많이 한국 사람들이 가서 뭐 타이바오러? 뭐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이런 건잘안 쓰고요. 청스러. 배불러 죽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 그리고 잘 자요. 이런 표현은 어떻게 쓸까요? 아침인사는 早上好早上好 아이고 목소리가 早上好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침인사 그리고 점심은 中午好中午好네 점심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녁은 晚上好晚上好네 그리고 잘 자요 晚安晚安네 성식이 형님 막 그러잖아요 잘 자요 원. 느끼하게. 근데 중국에서는 좀 약간 느끼하게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중국에도 뭐 새벽이 있고 이른, 아, 이른 아침이 있고 아침이 있겠죠. 점심 저녁은 뭐중우 완샹 뭐 이런 식으로 점심 저녁하면 되고요. 아침. 근데 나는 아침을 좀더상사하게 표현을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나는 새벽, 새벽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러면 링첸, 링첸 이런 식으로 새벽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 우리는 새벽까지 술을 마셨어.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그러잖아요. 어, 새벽 3시, 4시 막 이렇게 술 마시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요.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간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습관 돼 있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적응이 돼 있죠. 이런 생활이. 근데 외국 사람들한텐 적응이 안 돼서 뭐한 달에 한 번만 이래도 어, 힘들어 타일레일러 막 이런 식으로 막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어. 我们喝酒到凌晨三点。我们喝酒到凌晨三点。我们, 우리는喝酒 술을 마셨다.到, 언제까지? 凌晨三点, 새벽 3시까지. 我们喝酒到凌晨三点。我们喝酒到凌晨三点。 네, 이렇게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다. 근데, 아침, 이른 아침은 뭐라고 할까요? 이른 아침,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정확한 시간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뭐몇 시부터 몇 시, 무조건 이때는 이걸 써야 된다. 이거는 아닌데 그래도 대략, 대략적으로 대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 약간 이른 아침은 자오천, 자오천, 자오가 아침이잖아요. 자오가 아침이잖아요. 오아이에요오이잖요 네, 이른 아침 약간 어 약간 뭔가 밥 먹는 시간보다 약간 이른 아침 그 정도로 생각하면될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내일 아침 일찍 공항에 가. 我明天早晨去机场 我明天早晨去機場. 어, 이렇게 약간 이른 아침 이런 표현할 땐早晨 이걸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러면 그냥 아침 보통 일반적인 아침 뭐 아침 식사 뭐 아침 학교 가다. 나는 아침 8시에 수업을 해. 我早上八点开始上课我早上八点开始上课我哪能早上啊前八点有的是开始大家看到上课做不成了我早上八点开始上课嗯뭐너 당신은 몇 시부터 수업하세요? 我早上八点开始上课。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어요. 도땐了도땐了 도. 도착하다, 디엔 시간이 도착하다, 到点 디엔 러, 네 시간이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된 거예요. 到点 디엔 러, 了到点了 디엔 러, 네 이런 식으로 시간이 됐어요. 到点 디엔 러, 음 이거 디은 여러 군데 많이 씁니다. 디엔 이건 뭐 요리를 주문하다, 디엔 차 이거는 시간이 아니죠? 디엔 차 요리를 주문하다, 디엔 차또뭐 있나요? 이디엔 조금, 이디엔 조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있어요. 여러가지 표현이 있는데 여러가지 뜻도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모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시간표는 다음에도 연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시시에 빠이빠이.